신당 연예계십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너무 잘 지냈는데 뭔가 힘들어. 무엇셨대요어 계속 손님 받는데 계속 손님을 봐야 돼. 음. 그래서 너무 힘들어.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죠. <웃음> <웃음> 빠른 빨리 바꿔야 돼 말을 <웃음> 좋은 거야. 오늘은 혼자됐네요오 새해. <웃음> 어디요? 엄청 어색해 전화 한 번에 야 유리야 <웃음> 나 혼자 <본줄> 아는데 <웃음> 스피커폰으로 한번 해주세요 아 진짜? 오. 어머 갑자기 영상통화를 해버렸네 갑분유리야 전화 받나요? 전화. 얘내 전화는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약간 그거 아니야? <웃음> <웃음> 전화 받나 안 받나? 이 손님 보나? 어, 이 정도 했으면 받아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하시는 걸로. 여기 유리, 유리 그림이라도 갖다 주지 그랬어요 사진이라도 갖다 놓을게. 여기 사진이라도 갖다 놓지 그랬어 불안해 죽겠네 자 누구 봐요? 이게 쉽다 그랬어? 누구야 이거 쉽다고 한 사람 어? 누구야, <웃음> 누구야? 이거 쉽다고 한 사람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 이 사람 정치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배우하는 사람이야? 가수예요. 아, 가수? 네. 가수인데 이 사람이 가수를 한다고? 50살인데 가수를 한다고? 아. 이 사람이 가수를 한다고? 아. 사장 뭐 이런 거 아니고? 기획사 사장 이런 거 아니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끼가 많기 때문에 어, 이렇게 예체능 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은 맞아. 그런데 머리가 너무 비상하다 그래.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가수를 하고, 가수만 하고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그런 재주가 있어. 음, 그래서 뭔가를 기획한다거나 뭐 공연을 뭐 어떻게 기획, 기획을 해뭐 이렇게 해뭐 이런 걸 하면은 더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이기는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주팔자가 되게 시계 태어났어. 약간 보자고 들면은 약간 우리 같은 가몰이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단기단계 단기 쭉잘 밟았다라고 해야 되겠지 자수성가를 하는 느낌이지 뭔가가 원래 잘났어서 이 사람이 잘된 것보다도 내가 노력을 해서 여기 위치까지 올라왔을 것 같은 사람이야 음. 응. 그래서 또뭐 얘기해야 돼? <웃음> 그분이 응. 저희가 생각하는 이미지랑 응. 실체랑 좀 다를 수도 있을까요? 생각하는 이미지랑 실체랑 다를 수가 있냐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라서 이미 알려진 그런 느낌이랑 다를 수 있는 사람은 맞아. 내가 봤었을 때. 이거 눈치 보이네. 이거 다르게 나왔어? 같아? 어. 어, 근데 이 사람은 그럴 것 같아. 응. 근데 이 사람 지금 하는 일이 조금 주, 뭔가가 주춤주춤 하는데? 응. 아픈 건지 부상인 건지 뭔가 깨지는 건지 뭐 이런 느낌이 들어. 응. 그러면 응. 이분 근전은 그 어떻게? 금전과 금정가... 과거와 현재? 과거에 있었을 때도 그렇게 잘 벌었다고 해야 하나? 뭔가 조금 세모인 느낌이 좀 많이 드는 사람인데 보통 세모인 느낌이 많이 들 경우에는 나는 무당이잖아 그러면은 거진 뭐라고 하냐면은 많이 빌고 사셔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런 느낌이야. 그래야지 뭔가 보이지 않는 그분들이 조아 도와줘야 될것 같은 사람이지. 그래서 아까 내가 자수성가라는 얘기를 한 거야. 음. 금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돈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뭐돈 사고 쳤어? <웃음>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지금 현재는요. 현재 음. 이 사람이 뭔가 좀 금전. 음. 근데 이름만 말하면 알 법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근데 지금 봤었을 때는 뭔가 이렇게 뭔가 꺼멓게 안개처럼 이렇게 속에 굴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약간 그러면 이거 말하면 약간 자수기 느낌이라고 해야 돼? 약간 그런 느낌 혼자 뭔가 우물 굴 파고 있는 느낌이 조금 들어. 근데 지금 돈을 잘 버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니야. 돈을 이 사람은 곳간에 많이 채워지면은 빨리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내 기분대로 돈을 쓰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어, 이렇게 정해놓고 써야 될것 같은 사람이지. 음. 응. 음. 결혼은, 응. 응. 결혼은 여태 안 했어? 했다가 갔다 와야 되는 사주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또 한다고 라 말하기는 힘든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끼가 많다고 그래서 그냥 결혼하는 상대 배우자를 만들 게 아니고 그냥 친구처럼 편안한 사람을 만들고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입설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구설을 달고 살것 같은 남자야 뭐만 하면 빵빵빵 터질 것 같은 남자라서 조금 여자 쪽으로는 조심을 많이 해야 되고 이 사람 끼쟁이야 끼 부려 응.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머리에 빨리빨리 들어와 근데 그거를 안 좋게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래 응. 머리 좋다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다 그래 응. 맞대 내 말이 응. 조심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 사람은 몰라 어떤 느낌이냐면은 음... 까딱하면 망할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떡해? 이거 말해도 돼? 까딱하면 망하겠는데? 응응 음. 음. 원래부터 내가 잘난 게 아니잖아 근데 지금 너무 뭔가 잘난 것처럼 사는 건지 뭔지 나도 모르겠어 나온 대로 말하는 거야 알았어 잘라 맞는 거 같아 응 자기 잘난 맛에 살지 말래 응 음. 그니까 옛날에 내 생각도 해야 되는 거지 응 음. 끝. 나 이모랑 틀리게 나왔어? 이분 누군지 음. 말씀드리고 음. 좀더 얘기 나눠볼게요. 음. 이분 룰라의 이상민이. 오 마이 갓. 그래 이 사람 그렇지 돈 그렇지 돈이야 돈 여자. 돈 아림이 여자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잖아. 음. 이분이 지금 음. 계속 방송에서 옛날 음. 빚이 많다고 하는데 좀 음. 방송 보면 음. 월세도 되게 음. 200만 원짜리 음. 집에서 살고 음. 음. 신발이 있는 거야. 음. 그 옛날보다는 지금이 조금 편안해진 거는 맞겠지만 이 사람은 가오다시를 조금 부려야지 살아 자기가 자기 잘난 맛에 살았다 했잖아. 그래서 그게 있어야 돼서 겉으로 엄청 그럴 거야. 보면 실제로 음. 가진 게 음. 많이 아니 나는 정말 없을 것 같진 않은데. <웃음> 음. 없을 것 같진 않 어, 정말 없을 것 같진 않은데. 음. 음. 정말 힘들 것같은 거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 옛날보다 지금은 그래도 숨쉴 구멍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 그럼 이 사람 사주에는 혹시 금 금전운이 아예 음. 음. 없어요? 아니, 내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곳간에 채워지면 그냥 순식간에 나가는 그런 느낌이야. 내 기분대로 쓰기 때문에. 응.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금전은 타고나긴 했지만 인간인 내가 문제라는 거지. 응. 이분이 응.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잘안된 응. 거잖아요. 응. 사업하면 안 돼. 사업하면 안 되고 지금은 자기 몸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 검사 쫙 해보면 조금 안 좋은 거 하나씩 나올 거야. 그러면 응. 응. 응. 응. 재용 가능성도. 응. 재혼? 재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밝히고 할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도 만나는 사람 누군가가 있을 건데. 응. 응. 누군가가 있을 건데 그거를 막 화면에다가 얘기를, 쓰읍, 왠지 모르겠지만 약간 응흉한 것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말할 것 같지는 않아. 응. 뭔가 사람들이 이 사람 이미지를 만들어준 것 같아. 되게 불쌍하고 가난하게.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될것 같은 사람 있잖아. 자기가 꾸며서 살것 같은 사람 있지? 막 뽐내서 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식하니까 나는 이럴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좀 많이 드는 사람이야. 음. 사업은 절대 두번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마지막으로 음. 한마디 음. 음. 음, 옛날 생각하고 조금 겸손해지고 조금 내가 벌었으면 좀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야지 살아갈 거야 정상적으로 음 그래요